Nice g a the s Nigger the n i g g e the s u n i g g the Nigger the n i g g e the u n i g g e the t Nigger the u n e e n i g e t e n i g e r o h e e n e e n g a e t e u n i g e r o h e e n e e n g e t e Nigger o e t n e h e g e t Nigger o e t n e h e g e t Nigger o e t h e r e s e Nigger t t h e r e s e Nigger t t h e r e s e n i g g t h e e n i g g t h e e n i g g t h e e n e 야 수수르는 왜 가져가 <목소리> 수수르는 <류는> 왜 가져가 수수르는 왜 가져가 수수르는 왜 가져가 수수르는 왜 가져가 수수르는 왜 가져가 수수르는 왜 가져가 수수르는 왜 가져가 조니 네 통장에 있는 돈을, 돈을 줘, 줘. 위피두장 된 거로 겨우만 원 벌었어 yeah. 지금부터 주문 걸게 이거 다운받어 yeah. 지금부터 주문 걸게 이거 계속 들어 yeah. 두두 들어줘 니네 통장에 돈 넣어줘 위피도장 된 거로 겨우만 넘버로어예 yeah. 지금부터 주문 걸게 이것다운 받도예 yeah. 지금부터 주문 걸게 이거 계속 돌려에 <목소리도> 수수료는 왜 가져가 수수료는 왜 가져가 수수료는 왜 가져가 수수료는 왜 가져가 수수료는 왜 가져가 수수료는 왜 가져가 수수료는 왜 가져가, 수수료는 왜 가져가? 수스 그는 왜가다 올까? 4개 돌리죠 4개 돌리죠 4개 돌리죠 4개 내네죠 4개 내네죠 4개 수리죠4수돌 많은 날내 돌리죠 4내 돌리죠 4수 돌리죠 수개 많은 날내개 돌리죠 내개 돌리죠 수개돌리수4 많은 날죠 4개 돌리죠 4개 돌리죠 4 t 돌리 a 4개 돌리죠 4개 돌 네네네네네네 ري, ري, 네네네네 ر 야